안녕하세요. DOG 유준성입니다. 네 이렇게 크린토피아 촬영장에 왔는데요. 오랜만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어때요? 저 저스틴 피로 같지 않나요? <웃음> 네 아무튼 좀 이따가 네, 촬영을 한번 보시고 네, 여러분들께 어떤 제가 일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아네 안녕하세요. 네. 나온데요어 이거 이거 하실때 이거 하실때 날리는데 어, 거의 마아 너무 잘하셔 아 어, 너무 잘하셔 거의 마시오 널 빨아주겠어 어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. 일단 시안에 충실하게 내장을 찍어볼게요. 안경 드시고. 안경은 한 삼십 분간 네. 촬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어떠십니까? 아니 예. 지금 굉장히 부해 있는 것다 <웃음> 굉장히, 굉장히 멋진 공무 느낌의 <웃음> 촬영을 <웃음> 진행했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조 뭔가 마음 심장 안간지럽게 하지만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<웃음> 저 사진으로 인해서 뭔가 예전에 끊겼던 연락이 끊겼던 여자들에게 전화 받는 것 같습니다 <웃음> 네, 네 다음 촬영도 뭐, 기대하겠습니다 네, 이제는 좀 발랄하게 갈 건데요 이제 저의 신명복을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<웃음> 거예요. 인터뷰 아, 촬영이 지금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프로기 때문에 뭐 전혀 힘든 내색을 안하고 굉장히 미소로 화답하고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한테 잘 보여야 또 불러주실까요? <웃음> 사랑해요, 그리고 또 우리의 코인어시 아, 더워 더워, 더 촬영 끝 Okay. Baby 오늘 어때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는 것더니 간단한 재료는 다 있으니 너는 맥주만 사오면 될 거야 Baby 걱정 마 혼자 밥 먹으니까 그냥 놀러와 나뿐지 다날 테니까 미묘하게 흐르는 공기가 심 삼키는 소리가 맞지 않니? 마음 내 마음 똑같아 응. 집으로 와, yeah. 집에서 자고 가. 오늘 밤 너만의 셰프가 yeah. 되어줄게. Oh, yeah. 집으로 와, yeah. 집에서 자고 가. 오늘 밤 너만 먹을 수 있게 해줄게. Oh, yeah. 네. 네 마음은 어떤지, yes. 내 마음과 같은지. 조금씩, 조금씩 서로 손이 닿을 때마다 you, you, you, you, 당황하지 않아도 될막 베이비, 플레이스 베이비 터 b 막 바래바래 어 베이비 바래바래 베이비 바래 바래 b 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b 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래 바 너무 <웃음> 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